안녕하십니까 12월 8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추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다우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마감했습니다. 연을 이어지는 경기침체공포와 긴축장기화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fmc 금리 발표에서 픽스텝 가능성이 아직은 높은 상황이지만 다음주에 예정된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 따라 연준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빅테크 중에서 애플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스콘 공장의 혼란으로 인해 아이폰 생산량 급감에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하락을 이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중고차 업계에서 승승장구하던 카바나의 파산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는 40%나 폭락했습니다. 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와 휘발유 및 디젤 재고 증가로 하락했네요. 증시가 며칠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을 속도 조절한다고 해도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이보다 더 안좋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침체의 신호인 금리의 역전 현상도 확대되면서 연준의 고민은 더 깊어져가는 것 같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낯싹 장세를 분석해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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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닥은 11,25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1,8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1,25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 1 0 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2월 8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금일 22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전치는 22만 5천건, 예측치는 23만건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일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추위에 실적 발표가 장 마감 후에 있습니다.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순이익 마이너스 0.083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지표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